마음에 듭니다. 그, 스프로젝 h p 저희가 t r 로 t h p r o 하고 저희가 사실 뭐 어떤 정치활동을 한다기보다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찬양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그리고 또 지금 국회문제 심각한 시점에 이렇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북한에 공개함으로써 그진실에 갖는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자것것이 지금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제안을 아주 훌륭하게 들었는데요. 오늘 혹시 강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비적 관련해서도 뭐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그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수 있는데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손들고 자기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예, 구성 해 주시고, 질문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예, 제 이름은 조영훈고요 제가 그 궁금한 게좀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뭐 북한은 뭐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처럼 백 끝장 나이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언론이 군사 관련 정보를 일체 보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뭐 때문에 뭐 군사 관련 정보를 자꾸 보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우스 네, 북한 정권은 뭐차우시스 루마니아 차우시스 정권처럼 그 끝장이 나이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언론이 군사 관련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뭐 때문에 군사 관련 정보를 자꾸 아, 예. 보도하냐? 아그두 번째 그 언론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틀려서 그렇다. 시기 <웃음> 이스라엘은 가능해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너무 민주화가 돼가지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저 정치가, 정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불, 그 불능할 겁니다. 지금 저 MBC KBS 사태 한번 보십시오. 저 내, 샤박, 왜 저런지 나도, 어, 내말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통제? 이게 아마 뭐 경화가 아니나는 게 힘들 겁니다. 아마. 그, 그, 굉장히 제한적이고, 차오시스쿠처럼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4 2살에 북한 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깨어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혹자는 북한 주민들은 워낙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왜냐면, 저, 조선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일제 그 식민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제 식민지 해방했나 보니까 또 저런 체제에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한 3대를 저 그냥 속박과 자유 없이 살아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뭐 새로운 그 정보 유입이 돼가지고 깨어난다 한들 그 의지가 각성돼가지고 뭔가 이제 봉기가 일어난다든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해의 어문적인 것안된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게 되었으면 학답을 어떻게 하지만, 하지만 계속 깨워야죠. 깨워야죠. 계속 각성을 반복, 반복시키면 아까 뭐저 후세인 이라크 장군들처럼 처음에는 뭐, 메시지 한번받다가 어 뭐, 뭐, 이런 거 하다가 두 분, 세분 계속 받아보면다 어, 하다가 거의 그냥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꾸 신뢰가 되면은. 예, 그래서 북한 차우세스크 말씀하시듯이 북한 김정은이가 차우세스크보다 더 비참하게 끝날지도 몰라요. 네. 오늘 뭐 SNS는 그저 가짜뉴스 같은데, 김정은이가 이미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저, 고사총으로 사살됐다고 나왔더라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 바람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어,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 저 북한이랑 폐쇄 사이가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밖에 따라 이런 수가 올수 올 있는 거예요. 워낙 폐쇄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해야 된다. 북한, 저, 저, 주민들, 저, 노예 상태거든, 노예. 노예 아닙니까? 남북전쟁 보이시죠 남북전쟁. 남북전쟁때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는 노예 해방이, 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노예 해방이 원래 전쟁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남부 연방에서 막 독립을 나가는 거예요, 연방에. 미, 미, 미, 미 연방 전체에서 남부 연방이 한 11개 중가 하여까 이거, 이거 이러면 미국이 짱해지잖아요. 남북 간에 막 갈등이 있어. 그래가지고, 샘넉이죠, 샘너 샘너샘너 기지에 그때 나, 남부에 있는 그 항군데, 군항인데, 그게 북군 그 군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남군이 포기했어, 포기하고. 그, 그거를 기하려서 남북정이 일어쁘다는 거예요. 일단 남북정이 일어났는데, 명부를 뭐라 했냐면, 노예해방이에요, 노예방 남부에 있는 노예방 왜냐면 미국의 헌법정신이 어긋난다 이거야. 미국 헌법정신이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존엄, 인권 이거 굉장히 그거에 강조돼 있거든. 우리나라 헌법도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우리 우리가 미합중국에서 그 노예를 제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그 전쟁한 거예요. 그 맹물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북한 노예 사실은 그 남부에 있던 그 흑인 노예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북한 주민들 중에 더 비참하게. 그왜 우리 방치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k 죠죠 예. 자유공 u e s t i o n I want 가 o talk to the whole 강 o m p a n y I want to hear it. We are taking a m e e t 제 n g We are taking a meeting. We are taking a m e 뭐 북한이가 재래식 무기들로 투백을 했던 걸 폭발해가지고 <웃음> 비참하게 깨진 겁니다. 예쁜 개정 발연평대데폭격날라온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재래식이 하더라도 제일연평해전때 우리가 받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최신거무기다 하더라도 그걸 잘 믿지가 않아요. 북한이 방송포로공격한다습니 더. 그래서 이게 나는 제 개인적으로 전력이 우리가 이제 재래국이 우리가 아셨지만은 정신부자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음. 제2회전하고 천안함 사태, 또 예평도 폭달을할 때, 이게 무슨 제비책이시던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포부분에관계적 그 어, 네, 예, 주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아, 저, 중요한 지식이신데요. 어, 우리 희생이 많이 있었거든. 특히 제2위 평의전 근데 뭐 천안함도 맞잖아. 제2위 평의전 우리, 우리 고속중이 깔아앉고 객침되고. 여섯 명이 죽었죠. 천안함 때는 또 우리, 저, 고속도로부터 훨씬 큰, 저, 초계 전투함이 깔아앉았잖아요. 그리고 46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사자가 희생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너무 부활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왜냐면 희생자들 그걸 봐서, 어? 희생자들이 굉장히 좀 눈물 나잖아요. 희생자들이 생각해서 너가 잘못해서 그래야 다이 이야기를 차마 언론이든 여자를 떠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해군으로서 해군으로서 엄밀하게저냉장 저는 저 잘못된 건 잘못되게 시작 거예요 특히 저 제2의 연평해전 같은 게우에제 합참이 과장할 때인데 정보장 전 제가 제2의 연평해전 그전운을 분석해서 합참보장 지지서진을 제가 기안했어요 제가 제2모 그래서 제가 그 전부 분석해서 따져봤어요 그런데 잘못한 건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조금 민감한 얘기 같아서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반성해야죠 근데 왜냐면은 그때 연평해전에 그 참수리 357을 객심시킨 그 북한경비증 684684그 제1차 연평해전 때 내려와 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간 배야 그래가지고 그게 99년도 해가지고 이제 몇년 후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 복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배가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옆에까지 왔어 제가 한 80m까지 왔나 해상에서 80m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러면 그 포가 아까 말씀드린 추동식 재래식 포잖아요 라 육상에 쓰는 포를 배 위에다 용접에 붙이는 포란 말이에요 그 포가 이게 정황성이 없죠 근데 어떻게 했죠 80m면 정황성도 필요 없어 바로 열어 가지고 딱이나 쏴 버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건축을 갖다가 여기서 뭐 서부 활강에 넣어서 탁탁 쏘는 게 아니고 이 앞에다가 탁쏜 거예요 그래가 다행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와서 그렇게 큰 포로 그냥 해하고쏠 때까지 우리가 응을 피하든지 우리가 먼저 쏘든지 해,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쏘지 마라. 뭐그 당시 뭐여러 여야 간에 또 정치적으로 공방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렇더라도 현장 직원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직원은 내가 먼저 쏴왔어요. 100% 제가 먼저 쏴버린다니까. 내가 나, 나중에 죽더라도 난 쏴버려요. 왜? 내가 안 쏘면 우리가 죽는데? 내포하들이 죽는데? 내 배가 깔, 깔았는데? 어떻해 그럼 쏘, 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내가 살, 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포아들 내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지휘관이 제, 제일 책무예요. 근데 그것을 가까이 와서 이만한 그때 포가 105mm인가? 엄청 큰 대공경 포로 그냥 쏴버린 그래가고 그러니까 한교부도 작사를 내버리고 시알끌고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지켜니다 손설 계를도 없이. 그 다음에 천안함 같은 것도 계속 그내백령도 그 기지장 되거든, 소름때 잘하라고. 그해역이잘안들어가는데 그 그게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좀그 정도 위협까지는 생각안한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잠수함천마이까지 원래 서해는 잠수함 장전는 굉장히 제한받거든 수심이 얕아가지고 어, 그러한 좀, 그것도 하나의 무지, 무지, 무지, 태만, 나약 얘기했죠. 무지, 태만 두 개.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제가 유평하고 폭격했을 때 그걸 굉장히 갔었어요. 예. 일본부터 폭격했을 때 해가지고 갔던데. 그 우리, 우리 주민들은 음. 오늘 그 당선이 만났다는 우리가 군사력으로서는 분명히 그 비대칭으로 가서는 우리가 음. 그 엄청나게 발이 크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에 자꾸 뭐5심을 주다 보니까 이 전쟁이 나오면 정말 그정상보가 배가 두는거 아니냐. 거기다가 총수 자파 세력까지 또 이렇게 전쟁 당 우리가 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듣기 일로부터 보니까 외화국게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고또그 당시 해병대에서폴콜싸움로갔는데 들리는 말에 하면은 그만큼 북한 보복을 우리가 100% 해제를 못 했어요. 여러 가지 지휘관 이야기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접근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뭐 이슈를 줘가지고 북한의 이거 뭡니까 지금 자가 좀좀 정권이 지금 뭐 평화에 공지하지만 저가 늦었다고 뭐 하라거든요 그걸로 있는지 만기 아까 뭐 무지 나태 테마인데 말로 해도 일이야 이잖아요 그가 원래 사실 강간진만에 붙이는 인걸좀 듣고 싶으시길 바랍니 네. 그래서 그런는 있으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와그그 아, 그거 그거 저 정치적으로 저그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거 관계 되는 거는 뭐 저도 사실 정치는 사실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어느 단체도 없어요. 근데 또 내가 뭐저 좌파 도 아니고 저는 그냥 어 군사적으로 재경만 한거뭐 이런 건데요. 굉장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든그군 군사 지도자든 그군 지휘관이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제가 1980년에 간첩 객침신이 있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영상에 노는 거, 저거 다포기했어요 아직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죄 없었으면 그 작전은 아직 끝나버렸어요. 왜냐면은1 어, 1시 반에 1 1시 반에 그게 음력 가까운 데 남해에 간첩선이 딱접 어, 접선해서 공작원 세 명이 딱 내려서, 근데 거기 발각이 다 도망을 갔어. 새벽 2시 반까지 놓쳤다니까요? 3시간 동안?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좀첩부를 가지고 있었거든. 상당히 포위를 했어. 군함이 상당히 어, 한뭐 열매 측이 도움 돼가지고, 근데 3시간 지나 놓쳐버렸어. 그래서, 어, 전투 배치하거든. 상에서는. 전투, 딱 전투 배치했어. 철모 쓰고 말이야. 이 상껏 전투 배치해.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 배도. 상부에서 지시가 나왔어요. 한 끝, 끝. 그러니까 작전 실패라 이거야. 포기한 게 포기. 제가 그때 포술장인데, 그냥 한포지휘장교인데, 데이 때포요원해 해산을 안 시켰다니까요. 조지 내가 저 이상한 거야,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낼 수 있냐. 어? 그때 제 배가 어디 있었냐, 뭐, 대마도 서남방에 있었어요. 대마도 서남방에 그래서 저, 간접선 쪽으로 현장으로 접근하면서 다시 탐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발견했어요. 거의 이제 대마도까지, 영해까지 다 와서 간접선은 이제 거의, 어, 포위망 탈주가 거의 끝났어요. 일본 영해들 하면 우리가 추징 못 해요. 그것서 이제 착 상태에서 우리가 딱 발견해가지고 쏜 거예요 그렇게 집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마저 포기해버리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무책을 받겠죠. 왜 줄줄이 뭐 그냥 당시에는 그 해군참모총장이 작전권 지휘를 직접 했거든 그 당시에 지금은 각군참모총장에 군령권이 없어요 합참의장한테 다저 집중돼 있고 각군참모총장은 군정권, 그 인사, 군수 이런 것만 해요 작전은 지휘를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참모총장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참모총장은 상당히 곤란할 뻔했어요 그때는 왜? 굉장히 그 유러한 첩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왜 놓쳤느냐 사유 보고 하러 하면 뭐1명쭉 하다 보면 야 이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굉장히 그때 용용처럼 됐다니까요. 여러 사람 목숨 살려줬다고. 그 제가 그 4명 죽는 줄아십니까 사람을 제가 사람을 여섯 명 죽였어요. 그거는 저그 그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문용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죽여도 그 살인죄가 안 돼. 그렇죠? 그, 그 공작원이 간첩선이 섯명 타고 있었거든. 그 제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시겠죠? 아, 예, 예. 우리가 인지가 있어야지, 인지가 있어야지. 예, 예, 인지가 있어야지. 네, 예, 맞습니다. 시우신간식해이가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을 북은 분지 어, 체계가 마비가 되면 은총한발더 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태용호 공사가 미국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김정은이 죽어도 선제 타격을 해서 네. 김정은이 죽어도 그 뒤에 저절로 이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내년이 전부 쫙돼 있다. 그런 선제 거 선제타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는 이 사람 미중 간첩 아니냐 이런 말도 돌아다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아, 그 태용호 공사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동의하고 일부는 저도 저 동의를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 탈북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게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김태산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김태산 씨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하고 저 세미나도 같이 참석한 적도 있고 한데 그분도 굉장히 그저거게 있어요. 왜냐하면 체코 뭐 차빙회사 사장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외국 그것도 좀 북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그그 그 눈을 뜬 사람인데 그, 그런 의견도 하여튼 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생각에는 100%를 동의를못 해줘. 근데 일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 유입이라 이런 거 내가 굉장히, 저하고 같은 비슷한 주장이 있어요. 북한 절대 그, 저, 무력으로 해서는 뭐안 되고, 그 정보 유입. 뭐, 그게 그러니까 사실투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각성시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절대 무력은 안 된다는 거는 나 동의 안 해요. 저는 사실 투사 이게 가장 희생이 적으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닌데 필요하면은 저는 어 예방 타격 그러니까 선제 타격은 저기 막 쏘기 직전에 미리 때리는 것이고 예방 타격은 쏘기 직전이 아니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 타격이라고 그러는 프리벤티브 어때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라도. 여핵 미사일 제거 제거해야 된다. 저는 이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거는 두고두고 갖고 내거든요그전 국민이 그냥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 그, 그, 그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맨날 북한이, 야, 너말안 들으면 동 가져와. 아이고, 뭐 저, 뭐, 서울은 못 쏘더라도 저 백령도저 어? 핵, 핵, 핵무기 하나 날린다. 어, 그래가지고 백령도 아니라도 무인도 정도 있잖아요. 한시범 하나 툭 떨어뜨려갔다. 뭐. 맞거든. 그안 먹히겠어요? 돈을 갖다 줄수고라도못뜯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돈을 안 갖다 우리 그런 게 완전 히 노예상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려면 뭐예요? 제가 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스스로 안 하면은. 그래서 저는 설사 우리한테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가 했을 때 북한이 뭐 수십만이 죽고 장사 죽은 거 서울을 때 그거는 저는 과장됐다. 저는 과장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94년도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것 다시 노를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잘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북한 전 공군력을 동원해서 서울에 공습을 했다. 서울 씨몇명몇명 몇명 죽을 것 같아요? 명만, 미국은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대책 46사 이단계 미소자들어갔을까가 미국은 지금 많이 쭉쭉 시들했잖아요. 쭉쭉 시들했다고 보시는데 이제 새로운 매체 사실 주사 그쪽의 적용 적용으로 들어갔을까요? 아 그걸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그 영문으로 이 책에 보면은요 이책그 그런 그저 그 에세이가 나오는데 351분 사실 투사로 김정은 리더십과 핵을 무력화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영문으로 해서 제가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미국 유명한 그 신문사 있죠. 쫙 보냈어요, 제가. 제 거로 영문으로. 기고. 근데 안 실어 주더라고. <웃음> 아니, 난 지금 미국에 알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제, 어, 공식 웹사이트하고, 그 블로그에는 이거 영문으로또 올라가 있어요. 어, 보라 이거야. 어. 미국 사람들 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미국광대학원을 다닐 때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99년부터 2 0 0 0년다니어요 근데 2001년에 9월 11일날 뭐 9.11 사태 일어났죠. 네? 2000년, 내가 6월경이야. 내가 이 책에 놓아, 이 책에. 그, 그, 질문하놓 논다고. 누구한테 질문하이 논다고. 미국 국방대원이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국무장관도 와서 강의하고, 많은 사람들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날 누가 왔냐면요 해경, 코스트 가드.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강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해양경찰이 군입니다, 군. 경찰이 아니에요. 군복을, 해군하고 구분이 안 돼. 제복이 너무 똑같아. 계급도 똑같아. 포스터야, 해,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지금, 어, 해, 코스트가드가 국토안보부에 들어 가실 거예요. 당시에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미국은 5군 체제야. 육군공군 해군. 그죠? 해병대. 해경이 해경. 그러니까 미국은 전행적인 군사형 해경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나던데 집이 내맞춰주 나갔어요. 그 해경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내가 해경 해체 시켜야 된다, 그러죠. 예? 그고 앵커가 해체 시켜가지고 재창설을 해야 된다. 차제에 완전히 해경 해체, 완전히 새로운 해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식으로 군사형 해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이런 주장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서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래. <웃음> 그 다음 날 내가 또 나갔어요. 아, 그, 대통령이 해체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나는 해체하라고 하고 욕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더 강력한 군사행행으로 재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조작했다. 내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해체해서 조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해경청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다니까? 미국 와싱턴에 레이건 공항이 있어요. 레이건 공항이고, 달레스 공항이 있어요. 그 레이건 공항은 두개다 국제공항인데, 레이건 그 국내선이 많이 취향하고, 델라스 공항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레이건 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요, 어디로 날아가면 펜타곤 위로 맨날 왔다 갔다, 갔다 해요 항로가 펜타곤 위로 되어서 쭉 내리고 또다시 그래서 내가 질문했다니까요, 을 해군 식교 아니 내가 보니까 레이건 공항 비행기가 민항기가 계속 펜타곤 그 미국 국방부 위로 와다대는데 갔다 갔다 갔다 괜찮느냐? 그, 왜 그런 질문을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아, 저게 비행기가 잘못 고장이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뭐, 테러 분자가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막, 어? 그, 건물에 꽂을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물인데, 너무 가까이 있고, 비행기 항로가 좀 그런 거 같아서. 그래도 대한민국 같으면 저게 용납이 안 된다. 이러면 서울에 국방부위로 비행기 못날라다닌다민항기가 청와대 이거 딱, 비행, 제한구이딱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괜찮는지안 괜찮은지 아닌가. 왜 해경청장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 당시 본토방에 있죠? 폼랜드 디펜스는요, 미 해군은 일체 본토방에 관여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해, 우리 해군은 간첩선도 지키고 다 하잖아요. 땅으로 들어오는 거, 침투하는 거, 대침투작전, 이걸 해군이 담당하잖아요. 런데 미, 미, 해군은 본토에 뭐, 마약선이 들어오든, 테러가 뭐, 뭐가 들어오든 미 해군은 그거 안에요 누가 하느냐? 해경이 해경. 행위 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행위 홈랜드 디비 그러니까 그게 본토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다. 이랬 대답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감이야. 감이. 감이. 그 그를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대책이 있느냐? 그거는 이야기를 다 못하는데, 어, 뭐 대비가 돼있다고뭐좀 말을 흐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안돼 있어요. 보니까 안돼 있는데, 아, 하여튼 그 저. 미국 본토에 그렇게 저 펜타곤을 비행기를 납치해 공개할 그거는 걱정 안했던 된다 이렇게 이제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태만입니 태만 테마. 아까 테만 넣었죠 다음에 9월 10일 날저 뉴욕에 세계무역센터 빌딩 두 개가 그냥 비행기 두 개가 각각 박가 작살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펜타곤에 비행기 가 떨어졌어요 펜타곤에 민항기가 박았다고 그것도 펜타곤, 그, 저, 팔각형인데 각각 사이드마다 문이 있는데 제일 그 행사 문 있잖아, 정문. 그게 박아버렸다. 그게 현실이 된 거야. 그래서 미국 애들은 나한테, 내가 농담 얘기하는데 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국에 그, 저, 초청받아갔다고. 미국에. 저, 저, 홍카밍대인가.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랬나 하니까. 아그힘든 말이 맞았다, 이거야. 그랬어요. 테마네, 테마. 적당히 시험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실화입니다 실화 실아. 예예예야근데내 강의하고 그저저 질문하시고 하시는 거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여기 먼저 니다네네호주서 왔습니다 아제의말씀 네. 네. 네. 네. 너무 감있게 들어요 아, 북한 정권의 집단학살 중단시카를 KPA에 대한 국룸도를 쓰면서 b d n 를 내면서 스피드의 각가에서 북한의 노예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인생을치르느라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듣고 자룰 수 있는 가슴이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첫째로는 뭐, 이제 국회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예방상급이나 민정은 참수상급이 언제쯤으로 대통령님께서는 심연을 하시지? <웃음> <웃음> 글째로는 <웃음> 이제 만약에 이 이제 국회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 간첩들을 아마도 수평하는 좀작품을벌려줘야될것 같은데 통송해 보시기에는 어느 부대나 어떤 방식으로 그수평좀 가능하실지 결상하실지 그째로는 만약에 국회가 무너지고 난 뒤에 만약에 북한이 이제 땅이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통치가 가능할지 지 왜냐하면 저희 한국이 패싱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가례 선거는 이 합동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분께서는 만약 북한이 붕어진면 어떤 정부 어디 들어오게 되는지 예상하시는 거죠? 아, 그 굉장히 그좀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당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결국 은 우리나라 그 의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은거조춤한 어, 어, 이런 것이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예. 그게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타기, 예방타기 문제는 저 진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거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로 봅니다 51% 확률로 할 거라고 <웃음> <웃음> 반드시는 아니고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 가지 현재까지 쭉논를쭉 쭉 이렇게 보면, 그, 뭐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여러 뭐 그냥 다양한 목소리로 노는데, 그 쉽게 할 얘기는 아니거든, 사실은 저게. 일국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그냥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계속 그 맹분을 뭐 축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계속 하려면 허가받아라, 허가받아라, 뭐, 이래, 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니 뭐, 그런 것보다 차라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예. 근데 그, 굉장히 우리 국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게 될,에 따라서 그, 그 파일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사, 손짓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몫이 굉장히 그 제한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하한 것도 없이 내나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뭐 해도 뭐 회사 그 투자를 좀 해야 투자금만큼 자기 지분을 갖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도 예 결국 모든 저 국가 안보 전략이에요 우리가 어. 이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국가 안보 전략 뭐죠? 추구하는 게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이 쭉 이렇게 쭉 프레임이 있어요. 제일 위에 National Interest가 딱 있습니다, 게 그러면 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National Interest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크게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이거 중 이거 아 이거, 이거는 다른 데서 이런 이런 얘기 못듣습니다 어디 책에 노는게 아니에요. 이 책에는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뭐죠? 시큐리티입니다. 물리적 안보. 내신을 시키. 그러니까 그 그게 국토 국토 방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안전 지키고 국토 방위. 이게 시큐리티 입니다 시켜요. 시크릿. 두 번째 뭔줄 아십니까? 번영입니다. 번영. 프로스페리티. 경제 경제. 국민들이 소득이 높고 경제 이게 잘 돌아가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이걸 떠받치는 거두 번째 큰 겁니다. 첫째는 안보. 물리적 안보. 아 국토가 온전해야 되고 국민이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아, 뭐잘 살면 뭐하냐?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하면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살아 경제, prosperity, 번영. 세 번째는 뭐죠? 가치입니다. 가치. value. value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가치가 뭐죠? 자유민주, 시장 경제, 핵심 가치 아닙니까? 체제, 체제를 떠받쳐 양기둥이거든 가치가. 핵심 가치가. 그이 바탕에 뭐가 있죠? 인간의 존엄, 인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민주국가의 그냥 공통된 가치고, 세계 전체 자유민주국가에 지향하는 공통된 가치입니다, 그게. 가치, 밸류가 있대니네 번째가 뭐냐? 오더, 질서입니다, 질서. 어, 뭐 국제 질서. 뭐, 뭐, 등등, 법 질서, 뭐, 이런 거 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국가의 이걸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개판치면 안 된다, 이거야. 뭐, 뭐, 대마하면 하는데, 뭐, 그냥, 어? 그것도 거짓으로, 이런 선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을 정확하게, 그렇게 구축된, 그러면, 미국 같으면요, 국가 안보 전략을, 정확, 저, 백악관, 그, NSC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매년 수립을 의뢰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 그신정부 출범하죠. n 셔널 시큐리티 스트 e 티지 해가지고, 그착장 넘어가면요, 저, 대통령 사인이 딱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해가지고 사인 쫙되죠 딱 해가지고 의외로 딱 보내요, 의외로. 그게 두껍지도 않아요. 요 정도, 저, 한70몇 페이지들, 70몇페이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을 공포, 이거 완전 공개합니다, 공개. 의외 보고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부할 우리가 지향하는 이거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거다. 우리, 미국의 국가 이건 이게 핵심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어, 시큐리티는 이, 이, 이거고, 이거 핵심적이, 그, 그것이고, 그,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뭐 언영 이것도 세계 지식이 이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받기도 그 국가 안보 전략을 국회 보가지도 않고 국, 국민한테 공포도 잘안 해요. 몰라겠어 나도 어디 있는지. 그안 됩니다 그거 자유민주국.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 전략이 종합적인 뭔가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이거는 완전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을 단합을 시키가지고 힘을 모아서 결집시키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당당히 상대를 할 거나 하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한테도 뭐, 뭐, 뭐, 어떡하죠 뭐, 미국한테도 애매하고 중국한테도 애매하고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애매하면 안 돼.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저 다행인 거는 한미, 동맹만큼 세계 동맹이 없어요 미국이 동맹을 여러 나라 맺고 있는데 아마 20개국이 넘을 겁니다 옛날 로마 때도 그랬어요 정복 해놨고 일단 동맹 맺고 철수하는 겁니다 직접 송룡으로 삼아 가지고 통치한 나라가 많이 없어요 로마 옛날 로마 제국도 다 동맹으로 관리했습니다 자기 영향력이 미치고 이익을 챙기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직접 통치를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동맹인데 한국과 한미동맹만은 동맹이 없다니까요 왜? 연합군 사령부가 유일하게 있어요. 세계 유일하게, 가치, 금을 그뭐 절반씩 이렇게 근무하는 이 사, 사령부가 없어요. 전시도 아닌데, 한국밖에 없어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 고마움을 모르면 안 돼. 그거는 자산 가치로 따질 아마 그 불가능할 겁니다. 수십조할 겁니다. 수십조 그, 그 가치를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은요 어전 세계 합친 거 그건 무리인데 분명히 말씀드린 해군역 있죠 미 해군 한 미국 해군 한 해군역이 나머지 전 세계 해군역 합친 것보다 세야 돼요 미국은 미국의 그 변함없는 그 정책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라니까 미해군력 하나라고 나머지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중국, 뭐 영국, 프랑스 해군역 싹다 합쳐서 딱 비교해 보세요. 안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중국이 그 게임이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중국의 군사력 막뭐 이랬는데 미국 10분 일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분 일도 안 돼요. 뭐 중국 항공모을 라우닝하면 뭐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이가 중국한테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한미동맹 하나만 해도 쫙 우리가, 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전략적 중심, 우리나라에 바치는 힘의 원천이에요.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도 그냥, 그냥 그, 그런 거예요. 북한이 계속 그걸 한미동맹 무너뜨리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뭐 핵미사일 개발, 전부 다 결국은 한미동맹하고 기착되는 거예요. 미군 출소시키고, 미군 개입 안 시키고, 미군 출소시키고,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러면 누가 미군이 있으니까 그러죠 누가 이게 외국 자본이 투자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뭘 믿고 투자래 해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발표나는 순간에 주식 제가 보기에는 저 그냥 그냥 폭락 폭락 끝 모르게 폭락할 겁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게 미군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좋아 우리가 미국에 내가 특별히 이뻐 사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 사람 별로 좋아 안 해요. 어, 글마들 보면 막, 아, 뭐, 어, 캡틴, 이래 샀는데 나는 미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까만 얘기했죠. 국가 안보 전략상 우리 국가 이게 그거 걸려있는데 어떡합니까? 어, 예. 네. 그게 마치 우리가 이용해야죠 네.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글선데 보니까 저뭐 편의점 뭐뭐 뭐 하는데 어떤 한 손님이 편의점 물건에 저한 90% 팔아준다 이거야. 그런데 그 손님 더럽대, 까다롭고 말야 금방 떨고어막 기분 나쁘면 막, 막 그냥 아, 당신한테 물건 안 판다 싶은데 아그 사람 안 팔아주면 뭐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국가관에도 개인도 그렇는데 국가관에도 국가의 얘기 우선입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렇게살죠 행복하게. 또아저 저 아까 뭐 질문. 아 예. 아, 예. 예. 그, 좋은 질문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예. 예. 그 이제 지금 수방부대정령이 내일 우리 안에 오실 거고, 그래서 평택이랑다 불러보실 거고요. 또 이제 그다음에 중국인 뭐 이런데서 필리핀 이렇게 다 이제 순방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 힘든, 그, 전,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이 아시아를 이렇게 순방을 하시면서 무언가 결정을 내실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하고 분증하면서그런 이제 제,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을 갔을 때, 우리나라 50년대처럼, 중공군 내려오고 막 이럴 때처럼, 무언가 그때 이제 그 시진핑 그 주석하고 중요한 얘기를 두 분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연 중 들거든요. 그때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후에 뭐선제타게 예방 타격도 있고, 아니면 빠를 수도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갑자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당연히 이야기하고 계속 저저 저, 아니. 일본 도착에서첫 마디가 북한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만큼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가 이번 순방에 제일 그저 우선순위 일본 해결 과제 같아요. 그럼 중국 가서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북한을 낳고 중국하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이게 좀 맞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아,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패싱하고, 예를 들면... 중국하고 적기를 해가지고 알아서 하고 막 물을 빼버리고 북한을 어떻게 해서 뭐, 어? 그 하자.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잘해야 되는 거죠. 에. 아 미국.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에? 아니 5천만, 5천백만 국민의 지금, 어?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고, 또 북한, 저, 동포들, 2,400만 동포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저잘돼가 통합, 통일이 되고 말이죠. 하면은, 저,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대 5대 강국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것도 저, 투자은행에서 발표한데, 그거 아시죠? 예? 아니 우리나라보다 저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2050년 한 불과 2050년 뭐한한 한 30년 지나서 우리나라 오대 강국이나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죠? 일본,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 전부 다 밑으로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아, 그런 막강한 강국이 되는데 그 미국 잘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삼불 약속도 누가랬죠 뭐미 국무장관이 그랬나 국방장관인데 뭐아 이제 우리 우리 외교장관 그런데 그게 그게 합증한 얘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미미 미 국무장관이. 아예예 예. 예. 예. 예. 서 사진 찍었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 사실은 오늘 그요 내용은 아닌데. 국가 안보 전략 관련해서 제가 몇년 전인 자표는요. 그때가 한5년 됐어요. 오년아5년한4년 아, 5년, 됐나? 지금 저, 저 문재인 어, 정부 그다음에 대표하면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또 근데 야당 야당 지금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한테 저저 발표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래서 아니, 나는 완전히 그 반대인데 괜찮으냐니까. 아 괜찮다 이 그래서 가니까 한 20명이 앉았어요. 한 20명. 그양도그만 그 안고. 데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딱두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보내 줬어요. 그 프린트가 다 젊은 사람 대부분 젊은 사람. 그냥 수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당신 정당에 현재까지 쭉 내가 아는 가고 하고 반대다 이거 내가 얘기 되느냐 괜찮다 이거야 그래서 얘기다 했어요 쭉다 했어요 완전히 그, 그 보수예요 사실 저는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리브럴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진보적인 사람이든요 그냥, 그냥 원래 그대로 하는 건 별로 싫어해요 그냥 계속 좀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또시키면거 또 지키게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어, 굉장히, 그, 기담을 듣는 거야. 하나는 네. 아, 매매가면서. 그리고, 끝나고, 어, 한세 시간에, 세 시간. 하고, 저, 저녁 식사를 하고 가려고 그리고, 이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저, 이렇게 연탄,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같이 모여서지고이 같이, 저, 그걸 했어요. 고기, 뭐, 삼겹살. 두 시간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양만 계속 내한테 술을 걸어가고 근데 그 분이 지금도 내한테, 저, 맹질 때마다 주, 주, 스물이 온다니까요. 스물이 와요. 근데 그분이, 어, 야당에 굉장히 하여튼, 하여튼 손꼽는 사람이에요. 두세 번 안에 들어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안보, 국가 안보 이런 문제 해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혀 정당, 나는 정당이 뭐 아니니까. 그리고 뭐 어디 뭐 정파 뭐 어디 단체 소속도 아니고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왜 국가를 위해서 저는 소신껏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저 그렇게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막저 정의당에 그뭐 무슨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방.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제말 별로 그래 안 해요. 뭐 이게 뭐 그, 야당이라고 반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피한방을안올리고 북한을, 어, 변화시킬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어, 2000, 어, 저, 글, 어 저, 이라크전 끝나고 그해 5월달에 당시 부,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중요한 얘기가 왔어요. 제가 그때 합창근무할 때인데. 아, 우리 입술했지. 어, 노무현 대통령 말이요. 이번에 전쟁 해보니까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이 항상 바뀐 거 아시죠? 이랬다. 그래 <웃음>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아, 그게 뭡니까? 아, 그게 있습니다. 예. 그게 오늘 얘기한 그거예요. 정보작전이에요, 정보작전. 소프트키. 미국, 이라크, 그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 막, 우리, 언론 보도는 막, 막, 크루즈 미사일 쏘고 막, 이래 놓죠. 전부 언론에 그, 그때 막 해설가 노는 거, 내가, 나다 봤거든. 저는 또 전쟁부 다 분석을 했, 했으니까. 전부 엉터리, 엉터리. 엉터리에요. 그, 전쟁의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본 사람, 해설,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고, 신문에 본 적도 없어. 그 내가 분석한 거야, 내가 사실은. 이라크전에서의 정보적전, 이런 거다 그, 딱 내가 결론은 이거 피한 방울 흘리는 게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라크 전에. 그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110만 엄청 자랑해서 강력한 그게 뭐 어떻게 뭐 하고 뭐뭐 하여 뭐뭐그 지상전이 어떻게 됐큰 교전이 없었다니까 교전. 그그백력이 이라크 110만 공화국 수비대가 군사용으로 유병화 되었다. 유병화. 휴지처럼 그냥 유병화 되었다. 그무력화되었다이 뜻이에요. 전투도 안 하고 어, 전, 전투 의지가 사라지버렸는데,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 의지가 있어야 저게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도. 그래서 북한 평양에, 예를 들면, 김정은 그, 저, 현상 수배 전단 있죠? 삐라. 자 이제, w a n 김정은 현상 수배. 죽이면은, 잡으면은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억 달라 준다. 1억 달러 김정은 잡으면 눈처럼 내리면 끝납니다 지금은 평양에 그런 비가 김정은 현상 수배 전단이 눈처럼 내리는 날 김정은도 끝난다 이렇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근데 그비그 유명세 관철을 빨리 해야 국민 어떠그 사기라든가. 네, 예, 예, 지에서 예, 그걸...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예, 설명 예. 그, 그, 그 저도 군의 지업군인으로상한학교 포함해서 36년이 있었는데요. 어, 뭐다저 올바른 사람, 어? 정직한 사람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한테 또 군에 노을 받, 받, 받으면서 이제 복무하는 사람이 또전녁에 해서 뭐저 방산업체에서 그런 비리와 네. 일로되 이건 저는 사실 욕나봐면 안 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 부끄러운 일이고 어 근데 하여튼 군인은 저 특히 지업 군인들은 좀챙비 해야 돼요. 챙비그뭐 명예 뭐 명예의 반비주나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근데 그러한 그 명분보다 더큰게 아 국민 국가 국민을 지킨다는데 그것보다 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이야기를소식적인중위때 내가 북한으로 모시던 사령관이 그 말을. 아 국민과 그저 국가를 지키는데 그 이상 명분이 어딘데 이야기해 요 그, 그, 그만큼 그그 보람 있는 직업이라 그러면은 그 보람을 향유하면 다른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지금 집도 없어요 예? 뭐 해군 뭐 해군 장성 출신이고 뭐 근데 뭐 집도 저는 집도 없어요 전세 전세 개호 살고 있고. <웃음> 예, 근데 뭐 그렇게 그 불만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연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호의호시하고 뭐 어. 그, 그, 그런 이제 그런 가치관 무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백령부 조리는 국내 폭행, 그 가곡 행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공화명 얘기다. 좀. 저는 재작년 채널에 나가서 저 출연했을 때 제가 옛날 지한 부대에 나왔어요. 구타 가혹행위가 어 제로 제로. 해군도 그런 게좀 있었거든. 다 7% 이상이죠. 구타 가이 아맹 조사를 해보니까 7% 이상 모든 부대, 지휘관들은 모두 물어보면 아, 절대 없다 하는데 맨날 자살 사고 생기고 구타 사고. 그래암 아맹 조사를 쫙 해보니까 기무 감찰 헌데 수백 개부대는데딱한 부대만 없는 거 거야. 아무리 조사해도 없어. 나머지 7% 이상 있다고 나, 우리 배만 없어. 그런데 자유 사유를 보호하라 얘가 왜 없는지 아니 내가 뭐 흔한 계리대회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한 적도 없어 구타하지 마라 그럼 걔가 그런 노하튼간 보고서 쓴다고 나 굉장히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타 과학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논리적으로 맞는데 어, 그런 노력을 안 했는데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보고서를 쓰기가 굉장히 논리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해서 그래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면 은 구타가혹 행위가 없는 것이 내가 목표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지휘하는 부대가 사기충천한 거같는데 싸워서 이기면 된다 그렇게 부대 지휘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뭐 대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응? 또 내가 솔선수범하고 훈련하고 미뤄 했는데 부수적인 현상우리 놓은 거 이래서 보겠다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게프라이드다 부하들이 자기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 또, 자기가 속출된 부대에 대한 자부심. 그 우리 지휘관이 최고, 우리 부대가 최고다. 캬, 여기서 뭐 고생되더라도 열심히 하면 진짜 보람있다. 최고다. 이게 있으면 절대 부하 안, 안 나옵니다. 그 자부심이요. 그 부대의 그 힘의 원천이에요. 그거를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부하들한테 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때려라 그래도 안 때린다니까요. 절대 안 때립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휘관 부터 그 그, 그, 그, 뭡니까? 도덕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레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성결이 되면 은다 풀려요 다풀 풀려, 풀려. 근데 지는 솔선수범만 하고 누릴 거다 누리면서 부하들한테 요구만 한다 반드시 밑에 부하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치고받고 구타 총기 사고 아주 악성 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확신하면 되는 3십년군 생활하면서 제가 지한 부대에 구타 가고 아무도 하나도 없고 항상 최우수부도 항상 근데 내가 뭐 특별히 부하들 막 조지고 한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할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내내할일 내가 알아서 솔솔 솔솔 잘하면 부하들 따라 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건의 의식을 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어? 지 챙길 거면 챙기고 이기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